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 입니다. 아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음악을 배울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플랫을 가지고 멋진 크리스마스 음악을 칠거예요 A holy jolly christmas. 들어본적 있으세요? 하고. 좀 유명한 곡이긴 한데요 한국에서는 그닥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오늘 이 곡으로는요 엑센트 사인을 배우고요 플랫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세요 몇 분의 몇 박자죠? 4분의 4박자예요 그런데 어, 이제 악보를 보면 느낌이 오나요? incomplete measure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박자는 한 박자밖에 없는데요 원래 4박, 4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박자밖에 없으니까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incomplete measure 못 갖춘 마디라 그러죠 그죠자 그러면 첫 번째 8분음표는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고요 손은 ANC예요 왼손은 그리고 정말 첫 번째 마디는 그 다음 F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1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조금 까다롭고 이것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음... 스타카토가 붙어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스타카토 처음부터 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칠 때는 그냥 앞보을 먼저 쭉 보시고요. 그 다음 노트가 익숙해지면 시작카돌르세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선생님하고 쭉 한번 쳐볼게요. Fine Hand Position 자 손의 위치를 찾으면 A&C고요. and C고요. F입니다. Ready? 준비되셨죠? 1, 2, 3, 4, 1, 2, Step Down 4 1 2 3 4아 그리고 얼른 이 노트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디죠? 오! 랜드마크를 찾아보세요. 위에서 두번째 라인이 F구요. 그 다음 스페이스니까 e 예요 그래서 C를 친 다음에 E로 가는 겁니다.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 Right Hand구요. 어 여기도 이에요 그래서 E에서 E네요 그런데 오른손을 시작하는 거고요자 그럼 두번째 줄 갑니다 E E E s t Down C C C 그리고 Left h a 구요 Left h a 어떻게 알아요? 라인 n e Line to l i 이니까 그냥 스킵이에요 A 그렇게 보세요 이게 어 물론 왼손에 A 금방 알면 좋지만 금방 눈에 안 들어올 때는 오른손 C에서 왼손 라인투라인이니까 line 이렇게넘어가는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A 그리고 다시 왼손 C로 넘어와요 이거 간혹가다 오른손으로 치는 학생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치면 아까 이것처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C는 베이스 클래프 낮은 음자리표에 붙어 있으니까 왼손으로 치는 습관 들이세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마디부터 가면 C, C 그리고 여기. 뭐죠? B f l a 어떻게 쳐요? B f l a 왼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B f l a C 그다음 G. 2, 3 여기까지. 그래서 쭉 살펴보면 어, 노트가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B f l a 좀 신경 쓰고 맨첫 번째 마디가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어렵진 않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 노트도 네 번째 박자에서 다시 똑같은 음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프레이즈라 그래요. 프레이즈는 소설인데요. 음, 음악에서 음 나오는 센텐스 같은 거예요. 음악은 보통 똑같은 걸두번세번 번 반복하거든요. 패런을 반복하든지 아니면 멜로디를 반복하든지 여기서는 멜로디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쉽겠네요. 쭉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기는 네 번째 박자니까 A에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ready, go, four! 스킵이면 이 옷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어, 스킵인데 이 옷을 치거나 F를 치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B에서 스킵이었으니까 G죠. 그런데 B가 플래시였었으니까 우리는 E 플이 G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step down, t w rest.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맨 마지막 마디만 조금 C, B, C, A 이거 하고 C, C, B,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조금 달라져요 오른 F에서 시작하고요 F에서 시작합니다 1 2 skip skip up step down skip c 2 step up 그리고 b f l a t 요 다시 b c 2 3 4 b f l again 여기비 Bb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재훈이 얘기 잘했어요! Bb 없어요! 자! 왜?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요! Bb은 임시표라서 그냥 그 마디밖에 안된다고 그리고 그 마디를 넘어가면 효능이 사라져요! 그래서 Bb이 아니고 그냥 비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가 보면 b 수 있고 G 여기 b 에는 다시 B 수안을 붙여줘야 돼요 왜죠 같은 마디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디는 같은 마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b 를 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 b 부터 다시 갈게요 B, B, B, B, C, 2, 3 어가니까 사실은 3 4죠.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니까. 3 4 1 2 3 4 1 2 3 4 1 2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 노트에 이 표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엑센트 사인이에요. 엑센트는요. 그 노트를 다른 노트들보다 훨씬 더 부각되게, 뚜렷하게 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칠까요? 엑센트랑 스타카토의 차이는? 스타카토는 그냥 짧게 치면 되지만, 엑센트는 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힘차게 힘을 주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떨어뜨리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힘을 딱 주고, 손가락 끝에, 선생님 손 보세요. 어떻게 하나?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드랍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 이 사인이 보면 이 말은 그 노트만 강하게 칠하는 뜻입니다. 자, 쉽죠? 자, 이제 선생님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쳐볼까요? 조금 빠른 속도에서요. Fine hand position, A and C, F. Ready. One, two, three, four. Right n 어때요? 오, 몇 군데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그죠? 렇이 부분, 많은 학생들이 C를 오른손으로 치고 왼손으로 칠 때도 있어요. 음, 이렇게 치면 소리는 똑같이 들려요.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C를 볼때 정확하게 오른손에 쓰이는 오른손으로 치고 왼손에 쓰이는 왼손으로 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악보들을 볼때 금방 구분해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에서 가볼까요? 템포 112, 112예요. 그런데 아직은 스타카토 없이 쳐볼게요. f i n 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four. Four. 스타카톤 넣지 말고 박자를 정확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내려올 때 박자가 미끄러져요 아니면은 너무 빨리 들어와요 언제든 에이스 노트를 보면 한음 한음씩 다쳐 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 똑같아요 클리어 깨끗하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쳐도 안 되지만 너무 느리게 쳐도 안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빨리 가면서 스테카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템포 138 138이에요 빠르긴 해요 f i n e hand position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4 생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스타코트는요선생님엄모션으로 한, 롱, 크리스마스 노래에서 나오듯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허허허허 허, 허, 허, 웃듯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위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위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스타코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노트를 위해서 떼야 돼요. 그래서 스타카토랑 사운드가 비슷한데요. 이거는 위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치기 전에 그냥 들어서 그 다음 노트를 치는 거예요. 꼭꼭꼭꼭 꼭꼭, 꼭꼭, 꼭꼭, 꼭꼭 그냥 눌러주면서 치세요. 아시겠죠? 이 같은 노트를 칠 때는 붙일 수가 없어요. 왜죠? 그 다음 노트를 칠려면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스타카토랑 사운드가 빨리 치면 비슷한데요. 소리가 사실 스타카토랑은 달라요. 스타카토는 이렇게 띄는것 같고요. 이건 그냥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세요. 자, 138까지만 치시면 돼요. 138에서 칠때 먼저 스타카토 아닌 연습도 했다가 스타카토도 연습하세요. 그리고 112에서 잘 치게 되면 또 스타카토를 연습했다가 또 스타카토 없이도 치고요. 그래서 속도를 112에서 쳤다, 138에서 쳤다, 갔다, 갔다 하면서 치세요. 오늘 배운 게 뭐죠? 엑센트 사인 어떻게 친다고요? 힘차게 찍어서 치는 거예요. 엑센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타카토의 차이는 스타카토는 들어서 쳐주세요.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크리스마스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이거 재밌게 연습하고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